구천동 의사길에 왔습니다. 구천동 의사길은요 저지대의 완만한 코스로 향적봉 제2 코스인 구천동 탐방 지원센터에서부터 백년사까지 약5 k m 구간입니다. 구천동이라는 지명 유래는요 조선시대 향적봉지라는 지행물에 9천명의 승려들이 수도하는 곳이라고. 기록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구천동 의사길은 도교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지역 주민이 이용하던 길로 현재에도 과거의 집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유명한 암행의사였던 박문수가 구천동에서 자신의 유세만을 믿고 유 주민들에게 행포를 부리는 자들을 벌하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웠다고 하여 의사길을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라타는 선녀들이 달빛 안에 춤을 추며 내려오듯 두 줄기 퍼포스가 기암을 타고 쏟아져 내려 흐른 담소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와. 소원나무라고요. 구상나무에 소원을 달아주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부삭길은 분홍색을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부길에지금들어섰는데요 초일부터 가요, 산죽들이 또쭉 나있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좋겠네요. 아 이제 낙엽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렸네요 모든 생물들은 혼자서 살수 없답니다. 이 작은 스지에서 생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갚거나 경쟁의 관계를 붙고 있으면 주변 환경이 변경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길은요. 청렴의 상징, 아멘의사 박문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로 항상 민초들의 편에서 가진 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을 주장한 인물로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의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구천동의 중심에 위치한 덕유 더규 마을은 덕유산의 바로 아래 자락에 있어 덕유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인월담 일원에 있던 마을은 1980년대 현재 덕규리 상가단지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지역주민들이 살던 집터 등은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끼는 아주 먼 옛날 물에 살던 식물들이 땅 위로 올라와 살게 되면서 지구상에 나타난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늘진 곳이나 물가에 주로 사는 이끼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커다란 잎과 줄기를 만들지 않아 소량의 물만 있어도 잘 자랄 다 합니다. 조선 말기의 의병대장 은퇴서 장군은 덕유산을 중심으로 무려 124에 달하는 전투를 벌였다 합니다. 구천동의 계곡 물은 어디로 갈까요? 우주 구천동 33경을 둘러 계곡 물은요 대청호를 지나 금강을 통해 서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서원 성채문인데요. 이날 금실이 조선 부부가 마을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때 전쟁으로 남편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 예, 그날 이후로 부인은 매일 서원의 탑에서 남편님 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하네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부인의 정성으로 남편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원 성채의 탑아래 자리 잡고 있는 문으로 이 문을 지나 서원을 빗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계곡 너무 좋네요. 진짜. 경성과 비음의 길인데요. 불도에 정념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한 스님은 주변 사람들을 결입히는 것을 낙으로 삼게 되었고 이에 크게 노한 벽유산 산신령은 스님을 소나무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지금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게 함으로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자신을 낮출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또 지혜문인데요. 옛날 길을 돌로 막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돈 등을 받아야 길을 열어주는 심술이 고약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거심하던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깨를 내어서 평소 힘자랑을 좋아하던 도깨비에게 길을 막고 있는 돌을 쪼개보라고 하였고 큰 바위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혜문이라고 이끌어지며 현재까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좀 다리가 나타나는데 어사길는 건너가면 안됩니다. 네, 무주 태생인 김남관 대령 60년대 초 구천동 관광지 개발 뜻을 두고 구천동 알려가는데 헌신했고 그 극락정토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구천개 우상을 설차를 했으나 현재는 23개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목소리> 이 길은 무명 장수길 라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젊은 사내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집 주변을 99번을 걸으면 어머니의 아픈 병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고 병도 노모를 얻고 99번을 걸었더니 아픈 병이 신기하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 길 주변부에는 소나무들이 많아 피톤치드가 많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 기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네요 치유길이랍니다. 향적봉에서 흘러 내려온 계곡물이 백년사를 지나 흐르면서 건강한 기운을 뿜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덕유산의 기운과 구천동 계곡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길로 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악디 맑은 물이 흐르는 명경남은 백년사에 가기 전 맑은 밤새 자신을 비추며 속세의 얼룩진 심신을 갈아듬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년사는 요 신라 신문왕때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을 거쳐삼아 지내는 백년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은둔지에 새하란 연꽃이 피었고 이를 길저로 여긴 백년선사는 연꽃이 핀 자리에 백년암이라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절에는 9천명이나 되는 승리가 모여 백년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삼국 시대 신라와 백제가 영토를 다툰 전장인 무주 구천동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서복무술 특권들을 연마하였다고 합니다.